배우 박원숙이 회장님 네 사람들에서 욕실 사고로 다친 근황을 전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. 28일 오후 방송된 tvn스토리 예능 프로그램 회장님 네 사람들에서는 전원일기에서 비농인 박상태로 출연해 고 김자옥과 부부로 열연했던 임현식의 집을 찾았다. 이날 회장님 네 사람들 김용건, 김수미, 이계인은 임채무와 함께 임현식의 집을 찾았다. 이들은 함께했던 전원일기뿐만 아니라 임채무 임현식이 열연했던 또 다른 인기장수 드라마 한지붕 세가족을 추억했다 이에 임현식과 부부로 함께했던 배우 박원숙에게 전화를 연결해 근황을 물었다 박원숙은 반가운 인사를 건네며 며칠 전집 욕실에서 넘어져서 큰일 날 뻔했다 턱에 시커멓게 멍든 게 이제 빠지고 있다 불행 중 다행의 연속이다 조금만 위로 다쳤으면 이가 다 나갈 뻔했다 라고 전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. 응급실에서 내바늘이나 꿰맸다는 박원숙의 근황을 전해 듣고 놀란 김수미가 걱정되는 마음에 눈물을 흘리며 시선을 모았다. 이어 김수미는 한 번만 또 넘어지면 가만 안둬 라고 소리쳤고 이어 박원숙의 건강을 다시 챙기며 통화를 마무리했다. 한편 tvn스토리 회장님 네 사람들은 대한민국 대표월로 배우 김용건, 김수미, 이계인 등 20년 전 안방극장을 울고 웃게 만들었던 김회장 내 사람들이 함께 전원 라이프를 펼치며 벌어지는 일들을 그린 예능 프로그램으로 매주 월요일 오후 8시 20분에 방송된다.